살고 있다는 건숨 쉬고 있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그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건데 그첫 번째로 이 씀씀이 자체를 바꾸는 거 이거 정말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은 됐다 하지만 가끔씩 이 몸에서부터 이 깊숙한 내면의 어떤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우뚝 돈을 낼 때가 있어요 줄일 겁니다 안할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사실 그래서 못합니다 버리기까지가 힘들지 습관이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신발을 사고 이세 가지에 목매어서 살아왔던 지난 10년간의 그 저의 말 같지도 않은 허세 가득한 그 가치관을 벗어 던지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보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남들의 시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물론 돈을 쓰지 않는 게 돈을 모으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은 달라요.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고 나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 삶의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라 보여져요. 한 달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요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는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게첫 번째였습니다. 무조건 좋은 음식 TV에 나오는데 유명 맛집 뭐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음식은 우리 와이프가 잘합니다 그거 먹으면 해결돼요 두 번째로 운동화 이말 같지도 않은 그 소비 패턴 그 수집 욕구 벗어 던졌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유했던 신발 때문에 앞으로 저는 죽는 그날까지 신발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안사도 됩니다 신지 않은 신발이 아직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뭐 그렇게 만족을 해요 사지 못한다는 아쉬움보다 앞으로 사지 않아도 신을 신발이 너무도 많다는 라 행복감이 요즘은 젖어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발매를 하거나 뭐 이러면 매일들이 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여행 여행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 자체가 여행이라는 그 즐거움 힐링을 하자 라는 개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잔다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위해서 여행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마 예전과는 다른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물론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움직이면 좋죠 가치관을 바꾸고 소비 패턴을 바꾼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다 어느 정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이 마음 한구석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사고 싶다. 아 가고 싶다. 아 먹고 싶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36살 먹고 알바를 하고 있는 유부남으로서 딸 아이 아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바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 이 어깨에 가득한 허세를 걷어내고 사장이란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래를 계획을 하고 도전을 해 나가는 지금 이 와중에 알바를 시작하게 돼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미래 목표가 결정이 되고 하면 알바를 당장에 그만두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주여나가면서그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중을 하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혼자면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적당하게 살면 되겠지만 와이프가 있고 우리 딸이 있어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해야 될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우리 가족 그 틀을 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지금 하는 일에 몇 배로 더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딸한테 소홀해지는 그 틀을 깨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몸이 허락하는 한 정신이 허락을 하는 한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서 돈은 돈대로 벌고 하고자 하는 길까지 같이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고 봐요 얼마든지 시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을 5개월 6개월째 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면 일도 할수 있고 앞으로 계획도 찾을 수 있고 이것저것 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할수 있다고 라 판단하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사는 지금 방식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 또할 수가 있어요. 몸이 버티고 정신이 버티잖아요. 아프면 쉬면 되는 거고요. 나에게 필요한 건 카페인과 당이다. 하루의 시작은 카페인과 함께한다. 내가 레시비를 먹는 이유는 단한 가지다. 편의점에서 제일 싸다 커피를 마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나의 후각과 미각은 절대 경지에 올라가 있다 웬만큼 훌륭한 바디에 밸런스가 잡힌 커피 아니고서야 맛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고로 싼게비지 떡이다 난 단지 카페인과 닭만 필요할 뿐이기에 레스비방 마신다 문 따고 들어오면 전집만 느낄 수 있는 살찔 것 같은 고소하고 기름진 무겁고 자글자글한 그룹 명절의 냄새가 코속으로 들어온다 그렇다 이곳은 일년 365일 명절이다 전집이다 허리가 아프니 힘을 못 쓴다 가진 건 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진 건 머리털 밖에 없다 술안 마시는 사람이 술병 날를때 드는 생각은 그저 머릿속에 욕돈 아침에 출근하면 할게 별로 없습니다 문 따고 병 배내고 돌키고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뭐 그게 다 하지만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거 내가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저거다 아. 지금은 평화로운 2층이지만 1시간 후면 여긴 지옥이다 점심에 사람은 끊이지 않고 2층으로 계속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발모가지가 나갔다 어, 오늘도 역시나 아침에 해는 떴고요 제가 이틀간의 휴식을 끝내는 날입니다 끝내는 날이 아니라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8시에 또 알람이 울리자마자 씻고 출근했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대충 어느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 그 포스의 매출표를 보니까 어제 우리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빨간 날이고요 어... 엄청 바빴더라고요 뭐죠? 이 뭔지 모르게 몰려오는 이 죄책감 원래대로라면 제가 일을 했었어야 되는 날인데 음... 바빴어요 그 바쁜 시간에 저는 잤습니다 힘들 땐또 힘들다고 힘들다고 또 아, 죽겠다, 죽겠다. 이래놓고서 또푹 쉬고 나면 다음날 또 이런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행군을 뛰거나 훈련 날짜가 정해지면, 아, 가기 싫다. 어떻게든 빼보려고 발악을, 발악을 다 합니다. 뭐, 없는 질병까지 이 마음속, 몸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진단이라도 받아서 좀 빼볼까? 아니면 음, 축구를 하다가, 아, 발목아지라도 나가가지고, 좀 의무대 가서 또 아, 행군이나 이제 훈련. 못 나간다는 진단을 좀 받아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마음을 군생활 우리때는 2년이죠 2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빼고 나면 뭐해요 훈련이나 행군 돌아온 우리 그 전우들 동기들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못 들겠고요 눈을 못 바라보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불편한 느낌 식사 시간이다 마음 놓고 편하게 먹고 싶은 건 하치이다. 알다시피 우리 서비스 직종은 편안하게 밥못 먹는다. 오늘은 유별나게 오후 3시인데도 가게 안에 사람이 많다. 끊이질 않는다. 코로 나를 계속 찾는다. 또 부른다. 또 찾는다. 먹다 말고 또 일어난다. 눈치 본다. 왔다갔다 한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나오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웃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우리의 일이다. 밥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라도 아니다. 퇴근했습니다. 뭐해? 왔어. 다이. 왔다고. 아, <웃음> 나 왔어. 어, 뭐 <웃음> 카메라를 켰대. 오늘 저녁은 뭐야? 와우. 와우. 와우. 퇴근했어요 우리 딸은 안방 갔나봐